예, 그래서 뭐 믹맥 사전을 한번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믹맥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됐매 울다 어떻게 됐매 어떻게 됐어 어? What happened to you? 막 울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매? 두번뭐 한탄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뭘 한탄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네 물어보는 겁니다.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 고려인 고려가 망하고 다 아메리카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저, 제가 태어나서 이런 단어를 처음 봅니다. 퓨얼 어떻게 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다게 됐어 피울 어린 아이가 응애 응애 울다 슬피 울다라고 합니다. 자 알코올, 북태오 치크. 자 알코올은 불이 붙습니다. 알코올 음, 북태오. 이번에다 했던 건데요. 보일링 북태오 아, 보글 아 보글 보글 보글 끄자꾸마 보글 보글 끓는다 이 말이거든요. 보일링 스프링 보그그자금약 온천 자 그래서 아 여기도 있네요 보우 묵고 레인보우 묵고 라코타 아메리카 라코타 위그문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이무기가 레인보입니다 레인보우 이거 사전에 이거 빨리 이, 이무기 이래가지고 무지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 뭐 이상한 뭐뭐뭐 뭐뭐 드래곤 뭐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전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말 어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레인보우 문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라코타 사전에 위문께 이 이문께 이문께 이문께 이문께 이문기입니다이문깁기 레인보우 복태어 불태워 우리는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리얼이 많이 들어갑니다. 리얼 엘, 불, 불, 무, 무, 북, 득, 두, 북, 득. 저이 사람들도 한자를 할줄 알았습니다. 클레이, 읍, 고. 늪고저 늦고, 늪고. 클레이, 늪고 진, 흙, 우스리. 뭐, 점토판, 읍, 고. 한자를 할줄 알아? 슬레와, 우슬이. 우리 우슬이라고 하죠. 쭈리, 뭐, 우슬이. 슬레. 코 싸우다. 마티 나가. 바로 막확 튀어 나가는 병사들. 튀어 나가는 겁없이 막 튀어나가는 사람들은. 자, 이거는 뭐 저번에 봤습니다. 부단막저 n이 아니죠. 이거 b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거 미스테이크입니다. 미스테이크. 믹맥 이딕션으로 미스테이크. 자, 우리말에 부두막입니다. 타지키스탄 부드. 코리안. 부단막 부두막. 부뚜마, 코리안, 부뚜마. 자, 그래서, 믹맥도, 누따 누마꾼이 아니고, 부따 먹. 이거좀 에러 난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고추였습니다. 이렇게. 자, 모그어베, 코튼. 이것도 저번에 했습니다. 모그어베, 모그어베, 모그바 모카밭, 모그어베, 모카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뭐 댓글에 달린 대로, 모카베, 모카밭. 이렇게 쫙돼 있습니다. 이게 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말이. 예? 울다, 뭐, 어떻게 됐메? 어떻게 됐어? 왜 그래? 그런 뜻이죠. 자, 까까 오르치, 커, 크로, 까까 골치, 까까 오르치. 이런 뜻이죠. 가. 자, 그래서, 드림, 델 꾸세. 꿈을 꾸다 할때 꾸세. 드림, 꾸세. 드림, 구싹.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에코. 베개 곽. 베개 곽 치는 거. 에코 메아리 아닙니까? 베개 곽 치면은, 탁, 튕겨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백도 곽. 베개, 베개 곽 쳐. 자, 뭐, 난처하게 당혹하게, 복잡하게, 방해하고, 뭐, 뭐, 비들지기 하고, 뭐, 임베라스. 시, 그때, 웰로 리 와? 왜굴고 막 화가 났습니다 막 복잡하게 하고 막 당혹해하고 하니까 인바라스 이상 이, 이거를 이 무슨 단어로 뭐라 하노 시끄도 알로 어, 왜또그고왜또막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고려인들이 아니고 저 고, 예, 고려 사람들이 에피데 응? 전염병 뭐뭐 뭐, 유행병 뭡니까 이게 에피데믹 얼굴입니다. 우구가 얼굴이거든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리얼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구색이너 구웠군. 우쿠색 너 구웠군. 구웠군. 얼굴색이 구운 것 같이 시커멓게 되는 거. 유행병, 전염병, 에피데미 그런 뜻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에스코트. 내가 너데고 막. 내가 너데됐고 막. 내가 너를 어깨 잡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에스코트. 이야 진짜 살 떨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어사전을 넓게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으로자 페이스, 페이스, 우크 얼굴 우크 UK 저게있지 않습니까? 적혀있지 않습니까? 으크 북태워 불을 태우다, 파이어 전부 다 북태워, 파이어, 불태워 파이어드, 북소시굴 북소시계, 불소시계 할 때, 북소시을 이런게 이렇게 여기 저 빙하기가 지나고 아주 그냥 불과 관련된 단어는 우리가 꽉 잡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소빙하기 이후로 살아남은 우리 쪽으로 다이통 우리 쪽으로 사람들이 다내려 왔어요. 파이터 뭡니까? 불쑥 마티 나가 앉아 있는데 뭐 밖에서 뭐 적들이 막저저아 옵니다! 이렇게 막 문을 열고 전부 다 티나갑니다. 부수고 막 티나가. 예? 막. 아 여기. 부수고 막 티나가. 라코타 미국에 라코타 어드레스 주소. 마쿠 찾아야 돼. 막. 마쿠. 다 우리말 아닙니까? 이게. 파이어 북태우다. 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 쪽으로 우리 사람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풍부해진 겁니다. 웬만한 단어 우리 쪽에 다 있어요. 캐나다부터, 뭐, 아메리카노, 뭐, 뭐, 라코타, 뭐, 저, 체로키부터 에... 해가지고, 에... 방해하다, 해방노타, 임베르사고 비슷합니다. 왜또굴고왜또 막, 그런 뜻입니다. 힌더. 뭘 막고 방위하고 그러니까와 와그라는데 그런 말입니다. 왜 막는데? 왜뜨굴고왜 막고 그러는 헛간 위건 하우스 위건 자 미국의 나바호 헛간이라고 합니다. 헛간 위건 헛간니다이건스이건스 불에 의해 생긴 불과 같은 뭐 불의 여기 좀다 북태워. 좀더불태웁니다 네? 불태워. 하 r 이아 인디안 이 얼루에 대해서는 참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제거해서 아이누하고 같은 거거든요. 아루누 응류, 응양, 응류. 자 아이누, 제패니즈 이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멕시코 오토미 사람들이 응양응류라고 발음합니다. 이것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응류.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뭔가 이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후카이도로 넘어가고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로 다 넘어가고 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닐, 닐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닐. 니이 영어로 니이아니고 끌리입니다. 끌릴, 끌리. 자, 무릎은 끌로에서 무릎을 꿇다. 이 같은 발음입니다. 끌르, 끌르, 끌르, 끌르, 끌르. 무릎은 끌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끌리입니다. 끌리. 글루. 이게 애들이 지금 무금으로 잉글리시가 하고 있잘못되습니다 이거. 끌로가 무릎입니다. 끌르, 끌르, 물르물르 이렇게 발음 되거든요. 전 세계 그 대부분 나라가 지금 끌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끌르. 무릎 굴러 둔닐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이렇게 되거든요 자이거뭐 어쿠시스 빨라 서 빨라 세수대야 세수대야도 나오고 지금 이거좀 얼굴을 씻는 세수대야라고 하는데 레이버 종교적인 레이버 어쿠시스 얼굴을 씻고 빠른 세수대야 씻다 빨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아 이거 언제 다왔냐 이거 맨 올루 아이누 올루 맨 올루 아이누 카신 묶어서 못카신 묶어서 못카신 묶어서, 묶어서. 그런뜻이구요 어떻게 됐네? 두 번, 어떻게 됐네? 했고. 자, 니, 니들, 삭, 삭. 우리가 삭바느질 할때 삭, 삭, 삭, 니팅, 예? 니를 삭이란 단어가 바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삭바느질, 이, 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쪽 사람들이 있고, 바늘이라고 말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어를 이렇게 두 개씩 써주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겁니다. 자, nurse. 고 누웠어. 낮게 어깨를 잡고 이렇게 눕히는 사람. 낮고 누웠어.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간호하는 거, 낮게 눕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올, 자, 올빼미 구구울스구구울오스빼 어, 올빼 어, 화이트 올 올빼, 올빼 올패 구구울었지 올빼도 나오고 구구울서도 나오고, 야이거 뭐? 자 패스이즈, 패스이즈 어땠지? 오솔길또는외딴 길입니다. 어땠지? 어땠지? 어땠지? 어땠지? 어땠지? 어땠지? 오솔길 또는 외딴질 이둘두개다 둘, 또는 뭐둘 중에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패스이지 통로 뭐 도로 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이거 오솔길 외딴질 예? 이렇게 이런 말을 우리 공통으로 발음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 아유, 그래도 아니다 라고 하고 응? 선동질 한다 하고 중앙대학교 스... 누구냐 그 역사학과 준범아너그 그 댓글 내가 그너 미래를 위해서 내가 스, 삭제했다 안되겠더라 선동질 한다 해서 하,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애들이 플레이그 웃고서 예? 구웠군 흑사병 플레이그 패스트 얼굴 색이 구운 것 같이 시커멓게 탄거 흑사병 맞지 않습니까? 네? 페리윙클 작은 고동인데 총알 고동류 지구 짓지. 지게 지고 다니는 그 벌레들, 저, 저, 곤충들, 아, 저, 예? 자, 체롭게 슬레이브를 뭐라고 하면, 디게. 디게 진 들라들. 지게 진 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게. 예? 지구. 지게를 지다. 지게 지구. 다 같은 발음입니다, 이게. 예? 고동이 작은 지게를 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반창고. 반창고. 플라스트. 엄청 예, 엄청 끊어. 예? 자그플라전트 우리가 즐거우면 옆으로 떼굴떼굴 구릅니다. 엎어져. 우리가 엎어진다 할때그 우린 지금 볼다운이라고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엎어진다 하면은 즐거우면 그냥 옆으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를 엎어져. 응? 자 갈다 1구다1구다더 불러. 읽었어. 아이고 밭을 읽었어. 아이고 욕 봤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 얼어 죽은, 푸 가난하면 얼어 죽는 겁니다.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얼어 죽어 가난하면 얼어 죽습니다. 자 포트 이 산스크리트 이 사람들도 할줄 알았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배 또, 먹 또, 방 또, 방 또입니다. 방뚜배 방뚝. 또. 자이산스크리트 보면은 왜나 따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어로 들어가면서 브라텍트가 됩니다. 브라텍트 왜나 따따, 브라따따. 리안으로 브라두, 빵두. 그데 일본에 그 아마노하시 따떼가 있습니다. 따떼, 그 유명한 뭐 그뭐저 소나무 숲인데 물이 들어오고 물이 또저 나가고 하면서 그 숲이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유명한 아마노하시 따떼, 따떼. 이또산스크리트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네요. 스님들이. 이것도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자 v가 p로 바뀌고 우리는 b로 바뀌고 어느 트뜻 똑같지 않습니까? 네? 먹떡먹떡먹떡 이렇게 산스크리트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찰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에 아 저쪽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넘어갔거나 산스크리트 펄버티 얼어 죽어 가난빈곤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얼어 죽지 얼어 죽지비 가난하면 얼어죽집이 그겁니다. 고려인들 거의 다 왔네요. 아따 참. 자 어떻게 됐네투퓨얼 어떻게 됐네아왜 그래? 왜 울고 그래? 그런 뜻입니다. 자, 레인보 이것도 아까 보셨죠? 묵구묵기 우리말의 무지개도 아마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구 라코타의 위문기 윗문기. 코리안, 윗무기, 윗무기, 윗문기. 그래서 이무기가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무지개였다. 그렇게 돼있고. 아, 참. 자, 그래서, Alright, 괘스쿠. 괜찮다라는 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Alright, 괘스쿠. 괘쿵아. Yeah, Alright. 이안게않구 어째 그려. 괜찮구마. 자. 이제다 와가네요. 아, 또 참. 자, 그래서, 쉘터 저번에 봤습니다. 얼러 갔었대. 얼러 갔었대. 얼러, 얼러 피, 피, 피, 피하는 거 갔었대. 얼러 갔었대. 주거 집, 뭐, 피난처, 응신처, 방공호, 대피소, 얼러 가셨대. 얼러 가서, 투 응? to, s h 얼러 가서, 얼른 hurry. 가서, to go, to go in a hurry, 얼러 가서, 네? 이렇게, 이제, 맥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들 이슬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투 스마일. 몸술 무었소. 시실 쪼개니까 이게 지금 뜻을 이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비웃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몸술 무었소. 자 이거 스모크드 미트. 이거 뭡니까? 이거 위크 연기로 불을 피워 가지고 익은. 예? 위크 불레스 익은. 위크 위크 위크 불레스 익은. 맞지 않습니까? 스모크드 미트. 아유 내 참네. 이 단어만 이게 좀 단어 몇개 비슷한 겁니까 지금? 중앙대학교, 야, 중앙대학교, 응? 나는 몇개 비슷한 거냐, 이게 지금? 역사학과, 준범아, 응? 야, 이 정도면 젊은 혈기에 피가 끓고, 하, 우리말이 이렇게 비슷한 게많고나 피가 끓어야 되는데, 너무 이 젊은 검사와의 대화, 그, 아이고, 나이만 젊은 검사지, 완전 꼰대가 돼가지고, 준범아, 왜 그렇게 사냐 응? 나이가 젊으면, 야, 우리말이 이렇게 비슷한 게 아메리카로 넘어갔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네? 뭔가 좀 공부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 귀납적으로 연구가 뭐 잘못됐고, 뭐 선동질하고 있고, 알타이 어적이고, 우리는 쟤들은 그런 소리 내살고 참. 스티머, 북태워, 고. 불태워서 가는 거, 파이어쉽, 증기선. 제압 다 불태웁니다, 북태워, 북태우 예? 농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고려 망하고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 에이, 참네. 기가 찹니다. 진짜. 전 이런 단어도 처음 봅니다. swine. 꾹꾹이. 꿀꿀입니다. 꿀꿀이. 돼지 또는 꿀꿀이. 꿀꿀이. swine. 이런 단어도 있었구나. swine. 키가 끌어야 될 나이에, 학자적인 것처럼 학교가 뭔된가 그런 것만 처음 배워가지고, 귀납적, 연협적 따지고, 어, 중국이 지금 아메리카 자기들이 먼저 지금 도착했다고 지금 100년 전부터 그러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아메리카, 믹맥, 아, 메리카 체롭게 사전을 분해해가지고 책을 내놓고 있는데, 좀보마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와서 공부하라도 아는 중앙대학교. 야좀 봐봐 봐라. 어? 어클라마체로키 일본 사람이 있었다 야. 이웃나 히. 야 우리나라는 웃지 않아. 어? 이것도 번니뭐 시간 띄는 거 번역이나 좀 해라. 어 맨날 그때도 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선동질 한다고 지. 이게 지금 선동질 하는 게야이 자식아 지금 이게? 응? 어? 뼈골 이런 게 지금 한자어도 할줄 알았고 어? 체로키 사람들이 양반이야 이 사람들이 양반 한자어를 할줄 알았고. 우리나라,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자, 투 o w 예? 깨끗이 닦어 놓 깨끗이, 깨끗이 닦어 놓아라. 깨끗이 빨아서, 예? 깨끗이 빨러다 우리말입니다, 이게. 예? 아, 나이게좀 큰일입니다, 이거. 자, swell up, 아, well up as a boiling spring, 어, 보굴. 보글보글 꾸자구만꾸잡매 보글보글 꾸렁구매. 이 말이거든요. 준범아, 보고 있나? 응?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준범아. 아 와서 공부하래도 안 한다, 중앙대학교. 하빨이 그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아이고. 그 나왔다고 대도 안 하는 온갖 듯. 자, 고맙습니다.